승연 어때? 만들었어. 감사합니다. 아, 그래도 막 가기 전에 많이 뵀네요. 진짜 면발. 다아 <웃음> 팬분들이 시계를 진 너무 많이 사줘서 응. 휴가 나올 때마다 바꿨어요. 없다놨어요. <웃음> 이거첫까요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. 근데 머리가 없겠지? 짧아지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퍼스트로 바보 촬영 현장입니다 제가 입대 전 이틀 전 저녁 10시입니다 머리를 조금씩 자르면서 예쁜 모습들 많이 남길 거예요 8월호 퍼스트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한 번뿐인 사진들 기대하세요 아멋내 그리고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제가 와 이거 그쁘다좋습를 어, 카를 어 제 20대를 짜르는 듯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런 느낌. 자르는 느낌이 짜르는 느낌이 묘하네요. 이제, 이제 이렇게 할 거니까 예쁜 모습 많이 봐주세요. 어, 내가? 내가? 오, 돼요. 이거? 안 다쳐요? 오! 왜자 다음, <웃음> 졸라 같이 임대할 사람. 실장님. <웃음> <웃음> 머리가 많이 기신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우 덥네. <웃음> 한승훈 <한숨은> 머리 밀기. <웃음> <웃음> 어우, 배우네. 격적이다 어. 총알. 슈퍼푸스.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퍼스트룩 화보 촬영이 끝났습니다. 입대 전에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퍼스트룩에게 너 감사드리고요. 제 마지막 스케줄이었어요. 원래 없던 촬영인데 이렇게 저의 어 본입대를 <웃음> 위해서 만들어주셨어요. 네,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어또 저를 늘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 우리 앨리스 그리고 승호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20대를 이렇게 마무리해서 비록 좀 아쉽기도 하지만 머리를 자르면서 어쩌면 음, 새로운 출발을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더 멋있게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는 더 좋은 환경, 더 건강하게, 더 행복하게 함께 합시다. 네.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,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, 여러분. 안녕! 사랑해요, 그리고! <웃음> 야, <이거 오랜만에> 얘기해. <웃음>